잠언 성경 구약 음,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서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소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종과 기중력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하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하를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재물과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하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13절 말씀 13절 자문 3장 13절 말씀 지혜를 거,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얻는 것이 오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이익이전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조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거든 그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보고 싶은 구절은요. 어 3, 4절부터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인데요 일단 4절 보면 3절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총과 기중의 여기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유아를 신뢰하며 내 맹초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하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에서 어, 되게 중요한 말씀이 어, 6절7 절이 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하를 경외하고 여하를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말이죠. 여하를 그 다음에 경외 그리고 음, 어, 의뢰하고 그런 뜻도 됩니다. 여하를 의뢰하고 경외하고 악을 떠날 자다. 여하를 의뢰하고 악을 떠날 자다. 다른 말로 오늘 오늘날 현대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어 하나님은 아까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어 여하를 경외하시는 경외한다는 말 자체에는 악이 극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 악에서 떠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어, 악은 여호와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절대 주권자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지도자, 음, 그런... 절대적인 주, 여호와 주, 우리의 주인, 주인, 그러니까 주인님을 줄여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인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의 주인이 맞죠? 그래서 그분을 줄여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말 매사의 순간순간, 때마다 심하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청소를 하든지 뭐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든지 밥을 먹든지 TV를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TV를 볼 때도 혹시 내가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그런 요소가 존재하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좀 검토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을 때 변비 요즘 많죠. 스트레스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배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 그쵸 그렇죠. 제가 그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어,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이렇게 많이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 가정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안 입는 옷을 가지고 잘라서 그 어머니가 또 다행히도 손치가 참 좋아서 그 인형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인형을 그게 엄마가 사다 준 것보다 그 인형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만든 것 중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지켜보니까 엄마가 만드는 게참 신기했거든요 눈코 없던 게 생겨나고 또 입도 생겨나고 팔다리가 생겨나고 뭐 침도 만들수있 입혀주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을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랑하는데 인형이 어느 날게트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다시 꾸며주면 되지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도 그렇게 귀중한데 우리가 만든 것은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죠. 특히 내 엄마가 만들어준 거니까 더 소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형은 그냥 말할 수 없지만 인형처럼 우리를 빚어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게 하셨거든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우리 모양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 모양처럼 우리가 지형을 받았다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지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육이 없으시고 육체가 없으시고 우리는 육체가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좀더 진화된 종족? <웃음> 진화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되겠지만 어쨌든 한 단계 발전된 그런 종족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시기 질투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연구 중에서 가장 <웃음> 신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놓고 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어, 생기 영혼 호흡을 우리 코에 부르어사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령, 생령 생명과 영이 된지라 그 말씀이거든요 생령이 된지라 근데 말도 하네요 <웃음> 대화도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약하니까 모으로 만들어서 육체로 만들어서 흙으로 그쳐서 약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보고 도와주라고 너희들은 이들을 도와주는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천사들끼리 서로 의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논이 있은 결과 우리는 도저히 저 불길한 것을 도와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못하냐고 하니까 저들 재료하고 우리를 만든 재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르니? 그랬더니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고귀한 빛으로 만들어졌지만 쟤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저 불길한 땅에서 만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또 어떻게 저 불길한 것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보다 쟤들이 훨씬 인내심도 많고, 너희들보다 훨씬 참을성도 많고, 너희들보다 훨씬 능력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얘기 인적성, 물론 천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갖지 못한 육이 있음으로 인해서 육으로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할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제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들을 지키는 수호천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서 비롯해서 어, 사탄이엘이 그때는 어, 사탄이엘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사탄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그가 스스로 자기가 사탄이엘은 천사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고 사탄은 스스로 자신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고 사탄이엘에서 사탄이 스스로 된 거고 또 다른 말로 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서 아마 하나님에게 을 반기를 들고 저런 불결한 자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닌가. 하늘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이유럽 땅이 그들이 추방되어서 땅을 에서살 수밖에 없게 그리고 그 일을 주무한 자 그 사탄은 지하 감옥에 천년 동안 묶어놓으셨다고 그래요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같이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과 같이 사탄이일과 같이 빠져나온 그런 천사들은 오늘날 많은 인간의 모습을 탐하고 그들을 시기 질투해서 그들과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담이 후손들이겠죠? 아담의 후손들이 같이 보아, 보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자, 자기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악령이라고 부르는 영이 됐다고 그래요. 악령. 인간을 괴롭히는 영이 되었다고 그래요. 어 하나님의 음, 지음을 받은 천사들 중에서 사탄 니엘이 어 깨어서 같이 타락한 그 천사와 인간과 어, 음, 성경에서는 교접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들이 음, 죽었으나 죽지 못하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악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 오늘은 그래서 그 악령들에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호아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호아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 저희 집에 불신자 가정에서 제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음 저희 집에 청정씨야 오빠 언니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이다 보니 어 어디에서 이렇게 금방친 것이 우리 집에서 믿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하는 식으로 핏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웃음> 그 전에는 엄청 사람스러운 막내 동생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핏박의 대상이 됐고 모든 우리 가정의 공공의 적이 되버린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삐박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어, 음, 의지할 수밖에 없게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이 제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미도이 아주 단단하게 그래도 때로는 가끔씩은 어떨 때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의심이 잠시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인간이에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약하니까. 저 인간은 흙으로 만든 인간은 약하니까 천사입하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계속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해서 의심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한 그런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옆에서 그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우리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조건이 있어요. 어, 우리가 의뢰하지 않거나 우리가 부탁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알지만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거든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그분들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이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친구한테 뭔가 얘기하거나 뭔가 부탁하거나 얘기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고파로 천사를 움직여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기쁘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